안녕하세요 트립센터입니다. 어제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제가 지금 지하 주차장에 R3 간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확장 키트를 달아줄 건데 좀그 운반하면서 조금 타봤는데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런 글들도 많더라고요. 되게 R3 사이드 미러 어 쓰레기다. 안 좋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그 어댑터 확장 키트를 이제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어, 지금 한번 달아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잘안 보이니까 밝은 대로 옮겨야겠어요. 지금 번호판도 없어가지고. 운행을 하진 못하고요.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옮기지? 아, 아 힘들었어. 제품이 뭐냐면요. 어, 여기 올려놔 볼게요. 택배가 방금 왔는데.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보, 보이나? 이거 두 개, 다는거두 개랑, 그 다음에, 여기, 나사, 그 다음에 여기 그 안쪽에 끼워주는 그 고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한국에서 안 시켰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데서,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15.33일 달러가 원래 이 가격인데, 배송비 이제, 붙어가지고 21.63달러 거의 2만 한 2천 3천원 정도 낸것 같아요 어, 근데 뭐 한국에서 뭐대행에서 해외에서 좀 얻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니까 3만원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좀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굳이 뭐 어차피 똑같이 해외에서 직, 직구를 하는 거고 또 기다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켰습니다. 어, 이름은 케미모토 오토바이 미러라이저 익스텐더 확장 어댑트 키트네요. 어, 더럽 입에. 하여튼 이런 이름이고요. 이게 뭐 정품인지 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시야만 좀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타던 게그 전에 타던 게 보이저를 타가지고 보이저는 시야가 정말 잘 보이거든요. 저기 사이드 미러가 근데 이거는 사이드 미러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아니, 불편했거든요. 일단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건뭐 딱히 필요 없고요. 여기 있죠, 이거. 이것도 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케아 가구 조립하다가 남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쓸 건데, 이걸로 뭐 오토바이 그거 다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쓸 거예요. 이거를 제거를 해줄게요. 시존에 있던 거 먼저 발착을 해줍니다. 아이게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어 안돼 기스난 거 아니지?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잘안 빼지네요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빼도록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 아 이정도 빼니까 손으로 돌려지네요 자 이걸 빼고 하나가 더 있나? 네 하나가 더 있네요 옆에 잘 놔두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빼줍니다 왜 이렇게 세게 돼 있어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잘안 되는데? 아, 제가 지금 밑에 걸 하다가 너무 이게 빡세게 돼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거 가져왔어요. 네. 이거 가져왔고 이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꽂아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뺐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오른쪽을 다 빼볼까요? 오, 잘 잡아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쉽게 빠집니다 혹시 힘이 좀 부족하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도구를 이용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네, 이렇게 빼면은 철짝이 완료되었죠 자 됐습니다 없는 게더 이쁜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네. 음, 저도 방법은 잘 몰라요 네. 모르고 아 이거 원래 쓰던 거를 쓰는 게 아니구나 원래 쓰던 거 쓰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동봉된 거를 같이 동봉된 거를 참, 장착해 주는 것 같네요 옆에, 옆에다가 옆에잘 모셔두고 이것도 하나 꺼졌습니다 깔끔하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길이가 달라가지고 아마 저걸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고무판 네, 이거 고무판이죠 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착용해 주는 것 같아요 먼저 이거를 착용을 해 볼까요 이게 앞에는 이렇게 카미모터라고 예, 제가 샀던 모델의 이름이고요 뒤에는 뭐 인식표같이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춰 끼워주고요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세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어떤 분은 이것도 많이 못생겨진다고 싫어하시던데 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더듬이 같긴 한데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야만 확보할 수 있다면 뭐 뭐든 가능 보이시죠? 제기 기스가 생겼어요 너무 힘들게 한 나머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자, 아마 나머지 왼쪽 구를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아, 좋아요. 끝이 났습니다. 예, 네. 지금 다 살았고요. 지금 제 손과... 이 녹슨 거 많이 만져고새 냄새가 진동하고요. 이거 어 우리 이케아에서 산 가구를 조립하던 이거 두개 마모가 다 돼가지고 어 버려야 될것 같아요. 네, 수고했어.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원래 끼워져 있던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 제가 해본 결과 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이상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직접 한번 타볼게요. 어, 탔는데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내려도 팔이 안 보여요. 네, 원래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보였거든요.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이라 팔이 이 정도까지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타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자세를 이렇게 숙여도 어, 수교도 수교도 안 보이네요 좋아요 실제로 이게 뭐 도로에 나가서 운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 지금 봤을땐 제가 봤을땐 되게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길를 꽂고 기온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3 2018년식 어, 사이드미러 확장 어댑터를 장착을 해보았구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가성비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좀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